예선 디도 첫 번째 경기 몽골 국가 대표 올지 오르식 선수와 전 KBL 프로 선수 김종근 선수입니다. 파워 파인트 천하제일 농구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선수 김종근. 키는 182 그리고 포인트 가드 를 보고 있습니다. 쇼트 아, 망가셔러비들을 봤으시다면 버슨 쪽사장스빌이니 좋고 있다아상급받으면요 그냥 여자친구랑 조금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니시는 거 프로 선수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된 NBA 공식 인증 제품들은 오직 바워파인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 제품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의 게니스포츠 NBA와 게니슬리브 NBA 제품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게니슬리브 NBA 팀 에디션 마지막으로 덕 노비치키 시그니처 에디션 전 제품 자세한 내용은 바워파인트 홈페이지나 하단 링크 참고하세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킥킥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야야야야야 呀呀呀呀呀真爱的真爱的哇哇哇哇啊 yeah, yeah, yeah, yeah, yeah <웃음> 갑자기 고수가 어디서 나왔어? <웃음> 와. 야, 너! 야, 이거 어떻게 먹어? 힘 세! 오! 세븐 프리! 와 힘이... 오힘 센나봐! 오! 오 뭐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세번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제가 탑 시드를 잘 뽑았네요. 탑 시드 다 이겼죠? 역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경기 어땠는지? 더이서든 네? 그라워였다. 칠자였어. 재미 있었고 좋았어요. 아. 상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대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세요. 한 천, 두, 셋, 셋, 스프레스. 네. 좋은 선수 최배. 아, 선수세요? 다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오 오랜만에 오랜만에 니까떠세요 아, 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볼 핸들링이 다달라요 약간 국내는 리듬하고 아, 리이막지 슛이나 뭐둘 중에 하나 없어야 좀 맞겠는데 저렇게 사실 외국 용병들이나 아니면 NBA 선수를 맞는 게 힘든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드리블도 잘하고 슛도 좋고 그렇게 되면 둘다 포기를 못하니까. 요즘 농구예요. 네 요즘 농구에 저희 되게 좋은 전속 조건의 농우니까 많이 배우셨습니다. 요즘 농구 많이 못 접해 보셨죠? 헬스하시는 거요? 아, 저는 요새 헬창이여가지고 네, 요새 헬스 위주로 농니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몸 푸셨으니까 다음 경기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은 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선 A조 두 번째 경기 비선출 최강 윤성수 선수와 크록스맨 제자 히트맨 선수입니다 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 윤성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는 1 8 7이고요 그 포지션은 지금 가드 보고 있습니다 크록스별에서 제가 데리고 온 어, 나이가 몇 살이지? 100살 100년 정도 산것 같고요 키는 한83 가드를 보고 있는 히트맨이에요 아. 긴장하지 마 표정이 좀 무섭어 귀찮아 우주에서만 가는데 어, 이번에 또 바워파인트 노비츠키 에디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학다리를 잘쓰는 제가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이즈 보니까 대충해도 뭐 이기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인사해야 됩니다. 하나 둘셋 긴장된다 이렇게 오오아 <놀람> 진짜 오오오! 10초와, 오, 오 살리고, 살리고. 후! 안 뺏겨, 안 뺏겨. 와, 와, 굿디팬, 굿디 대전에 성신상 나무를 이루어 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수비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 만만찮아. 와 수비가 와 살벌 살벌. 뚫렸다 이거. 뚫렸다 아, 이거. 어. 오! Yeah. 아아 까비, 까비. 와소리 좋아 소리가 좋아 와안 뚫려 아 때려박아 히트, 히트. 어, 네, 트 히트. 아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셨는데 가장 유리해야 히는데 센 사람들하고 조가 됐어요. 거의 죽음의 조가 됐어. 어요저 <웃음> 크록스맨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예. <웃음> 아 진짜 너무 너무 슛이 좋고 사실 제가 슛에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점이 있었는데 제 슛이 안 들어가고 상대편 슛이 좀 들어가니까 억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윤석 아, 이번에 슛이 좀안들어왔어네 맞아요. 네. 네. 네. 체력 힘들게.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아, 역시 우승 후보 장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나만 더 누가 가장 좀 걱정이 되나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누가 경계 경계되는 상대가 있나요? 두명 뽑고 싶은데 김정연 선수랑 정성조 선수 이그 아까 몽골 선수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은데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 그래도 두 명인 것 같아요 다음은 예선 비조 두 번째 경기 3대3 한국 국대 테크니커킴 선수와 192 영국인 데일 선수입니다 포츠라는 게 이기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미를 느끼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겨야, 이겨야 또 재미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기면서 재밌는 농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time I play basketball, I play to win. Um, so that's what I'm coming to do. I'm coming to win. Um, play hard, leave it on the floor, no regrets. And that's all I can ask for. 밖에 안 n 못 <웃음> <파이팅해지고> 파이팅. <웃음> <웃음> <웃음> 야 되니까 못들어가 겠어 이팅해이팅시야 이걸로 <웃음> 다와 와,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와. เ이 와아! ว้า리เราว้ 야야야 오 힘들어. 오케이 굿샷 굿샷 부딪혀보고 너무 자신감이 좋지 했어 어. 힘이 많이 좋은 편이 생각보다는 아니라서 보다가 어. 조금 화가 났던 난것 같던데 음, 외국인 형 붙으면 화 나죠 어. <웃음> 국뽕 국뽕으로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너무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잘해어 이렇게 딱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저 플레이어 음 <웃음> I n t h n k Going into the game, I saw his game against my the other opponent. So I knew he was quick, I knew he was quite strong. But I think he wasn't expecting me to be quick also. So I think that was good. He's very good. His shooting, I, he was so quick that he could drive to the rim. But he could also shoot, so I had to defend both. But I, um, I was right there. I think if I would have made some better decisions, I think I could have took him. Ah. Um, I'm not going to say I'm afraid of any player because I know what I'm, I can do. Um, there are a few players who are better than others that I need to really step up my game if I'm going to win. Um, but yeah, I'm not going to say I'm afraid of any player here. Oh. Oh, oh.